얘들아 얘들아 바닥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은데 굳이 새우한 요가 매트에 올라오시는 이유는 있나? 요 굳이 매트 요가에, 요가 매트에 올라오는 시이모가 무엇이죠? 그것도 3마리가 동시에 덮자기? 저 화장실부터 오피를 했니까 그동안 다 내려가 주시길 바래요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어게 돼요? 여요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그러 저는 이제, 이제 운동 트레한번해보 할게요. 재밌다! 네. 여러분 저 오늘 트레할 건데 할겠죠그렇지 자안 <뭘> <나>? <넣어서. 뭘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Hey, what happened? Nope. 너 필요할 때만 웃겼다 이거야? 도대체. 이거.. 누렁이랑 하야켜주지 어? 않아 주실래요? 제자리거든요? 너무 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냉 자기 좀 말아줄래? 얘들아? 헬로! 어우 <웃음> 정말 이 분은 막 뭐하는 거야? <웃음> 아 진짜 얘들 때문에 오늘도 운동할 수가 없다